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미 커밋한 버전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readme.html 파일 추가, 뭐 body 태그 추가,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음, 여기에 있는 body 태그를 추가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body 태그 추가 이후에 일어난 이 커밋들을 삭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버전을 선택하고 Reset Current Branch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Using Mode 하고 하드 한 다음에 OK 를 하시면 자 여러분의 그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모든 버전이 삭제되고 여러분이 현재 아직 커밋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올려놓은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케이를 누르면 경고가 뜨죠? 자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 추가가 최신 커밋이 됐고 body 태그 추가 이후에 있었던 버전들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body 태그를 body 태그 추가라는 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working copy의 상태가 바뀌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죠. 그리고 readme.md 파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사라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기능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버전이 싹날아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도 싹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자 저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뭐 각자 알아서 커밋을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되돌리기 기능은 우리가 버전관리를 쓰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가면 너무 자악하지 마시고 또제 책임도 사실 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듣다가 안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 이런 황을 해결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영상을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리셋을 해볼 건데요. 자 바디 태그 추가 뒤에 있는 이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현재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 자, 볼까요? 현재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 index.html 리드 d m d 파일이 있고 그리고 index.html의 파일이 예, 최신 버전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음,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나오는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저의 워킹 카피의 상태는 아직 커밋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도 역시 리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런 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뭐 여러분이 커밋을 했는데 어, 아직 커밋할 때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그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파일에다가 기술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인증 정보 여러분의 서버에 접속하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소스 코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오픈 소스예요. 그럼 어떡해요? 난리나는 거죠. 예,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버전을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때 Git은 아주 유연하게,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바디 태그 추가에이 스냅샷으로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오고 싶다면 얘를 선택하고 리셋 커런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mixed라고 되어 있는 것과 soft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mixed의 d 예, e f 값을 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리듬이점 여기 있는 이세 개의 커밋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워킹 카피의 상태. 두 개의 파일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현재 워킹 카피의 이 상태는 커밋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요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후의 버전들은 사라졌고 uncommitted changes에 보시는 것처럼 readme.md 파일은 예, 우리가 삭제한 버전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즉, 버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도 어, 우리가 리셋하기 전에 working copy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정보가 커밋에 포함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셋의 세 가지 옵션 뭐냐면 믹 d 드 소프트 그리고 하드라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다,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